오른쪽의 창은 필요 없기 때문에 닫기 단추로 닫아주겠습니다. 왼쪽도 필요 없기 때문에 좌우 화살표가 나올 때 드래그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빈 화면을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글꼴은 굴림을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적당히 키워주시고 밑줄을 해주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글꼴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직선으로 복사해주겠습니다. 선, 하살표를 선택해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해주겠습니다.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 하살표에서, 다른 하살표, 하살표의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서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글꼴은 굴림 진하게를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맞춰 주겠습니다. 보기 안내선을 하면 정중앙을 볼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흰색 배경 1을 도형 채우기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도 검정 텍스트 1 글자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아래로 복사 컨트롤 키만 누르시고 대각선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옆으로 복사해주겠습니다. 선을 선택해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설명선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조항색 점을 드래그해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흰색 배경일 1, 도형 윤곽선은 검정, 글꼴 색도 검정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쪽에 하나 복사해주겠습니다. 조항색 점을 이동시켜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겠습니다. 서식에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아래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시프트 키를 눌러서 텍스트를 두개 선택해 주시고 방향키로 보기 좋은 위치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새 슬라이드를 눌러 주겠습니다. 비나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글꼴은 바탕을 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엔터를 쳐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눌러 주시고 사용자 지정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확인 확인을 누르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앞에 글머리 기호가 따라오기 때문에 Shift 엔터를 치겠습니다.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고 탭 키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해주시고 사용자 지정에서 비슷한 모양을 찾아 주겠습니다 Shift 엔터 Shift 탭키를 누르시면 왼쪽으로 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에서 마이너스 모양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확인 확인 전체를 블럭 씌워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만약에 탭키를 못 외우시겠으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목록 수준 늘림이 있습니다. 탭키 누른 거와 똑같습니다. 글자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Shift를 누르시면 정원이 그려집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상단의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35% 더 어둡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테두리는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두께는 조금 굵게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위에 하나 복사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중앙으로 좌우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시프트를 같이 눌러주시면 정원으로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크기 조절점을 줄여주겠습니다. 선을 선택해 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두께는 조금 굵은 두께로 해주겠습니다. 원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끝점만 연결해 주겠습니다. 크게 범위를 씌워서 위에 원세개와 선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해주시고 그룹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복사해 주시고 상단에 서식에서 회전 상하 대칭을 해주겠습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블럭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파 그룹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맞춰 주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서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흰색 배경일 검정 텍스트일 검정 텍스트일을 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키워 주겠습니다 다 만들어졌으면 인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로 해주시고 이 슬라이드에서 고품질도 체크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 유인물 마스터, 날짜와 페이지 번호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보기 닫기, 저장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찾아보기에서 바탕화면에 709 폴더에 파일명은 p 언더바 수험자명으로 해 주겠습니다. 저장. 파워포인트를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09 폴더 안에는 엑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파일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폴더를 usb에 저장해서 출력용 컴퓨터에 가져가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